자 이어서 자 우리 참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참조하겠다 각각의 셀에는 열과 행으로 만난 자 이름이 있고요그 셀에는 자 우리가 문자 데이터든 숫자 데이터든 자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 셀에는 열과 행으로 만나는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셀을 참조함으로 인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셀 참조 자 엑셀에서는 셀에 입력된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셀 주소를 사용하여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a열 1행셀 a열 2행셀 a열 3행셀 즉, 셀 주소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한다는 라 거죠 자 셀에 입력된 값이 변경되더라도 수식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고 자셀 주소를 수식에 사용하여 값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참조라고 합니다 셀 주소를 수식에 사용하여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참조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자 현재 J 열 3행에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L열 3행에서 L열 3행에서 등호 입력하고 J열 3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J열 3행에는 10이란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L열 3행에서 J열 3행을 참조해라. 등호 입력하고 j 3이라고 쓰게 되면 그대로 10이란 값을 가져오는 거죠. 즉 J열 3행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자 k 열에 k열 삼행셀에 자 5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수식했던 것처럼 j열 삼행과 더하기 k열 삼행을 더해라 산술 연산해라 자 그럼 j열 삼행 셀에는 10이라는 값이 있는 거고요자 k열 삼행에는 5라는 값이 있는 겁니다 자이두 개의 값을 자 셀의 이름을 참조해서 연산하게 되면 15라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J열 삼행셀이 만약에 10이 아니라 여기서 20으로 바꿨다 20으로 바꾸게 되면 그 셀을 참조하고 있는 자 L열 삼행도 그대로 결과 값이 바뀝니다 데이터 값이 바뀐 거지 셀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셀 주소를 수식에 사용하여 값을 가져온 것을 참조라고 합니다 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참조의 종류가 세가지가 있는데요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참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참조 자셀 이름을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자 엑셀에서의 기본 참조 방식은 상대참조 입니다 자, 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고, 수식을 복사할 때 셀의 주소가 변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이다. 자,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수식을 복사할 때 셀의 주소가 변하도록 지정한다. 상대 참조로,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 수식을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내리게 되면, 자, 참조하는 주소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하죠. 수식을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수식을 복사하면 셀 주소 값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B 열에 자 일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H 열에서 H 열에서 B 열 이행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비열 이행세를 클릭했어요. 자, 엔터 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숫자 1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자동 채우기 옵션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증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증가가 아니고요. 어, 이거는 이 숫자 데이터를 증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왼쪽에 비열 이행을 자 여기서 비열 이행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참조한 값을 채우기 핸들로 복사 하시게 되면 자,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도 하나씩 증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비열 2행 여기는 비열 3행 여기는 비열 4행 비열 5행 비열 6행 보시죠 자, 참조하는 참조하는 셀 주소가 다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수식 표시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직접 입력했던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h2행은 h2행은 b열 2행을 참조하겠다. 그리고 참조한 값을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b열 2행, b열 3행, b열 4행, b열 5행 쭉 증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 참조는 채우기 핸들로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하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참조방식이 바로 상대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반면에 절대참조는 뭘까요 절대참조는 수식, 수식을 복사할 때 셀의 주소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되는 주소값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참조는 자 여기 예제처럼 자 a는 열의 이름이고요1은 행의 이름인데 열과 행 앞에, 자, 이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모두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제를 볼게요. 자, I열 이행에다가, 자, 등호 입력하고 다시 B열 이행을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현재 상대 참조예요.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자 마우스로 직접 음, 잠깐만요 다시요 자 비열 앞에다가 달러 표시 붙이고 이행 앞에다가 달러 표시 붙이면 얘는 절대 참조가 됩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자 비열 이행을 참조하는, 것이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출력된 거고요 자, 이것을, 자, HR처럼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어요. 어, 근데 다 1이 나옵니다. 자, 수식 입력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비열이행. 어, 여기도 비열이행. 비열이행. 비열이행. 어, 비열이행을 좀 고정되게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특정 셀만, 특정 셀만 고정으로 두고 참조하겠다. 그것이 바로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절대 참조의 형식은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는, 붙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J열 2행에다가, 자, 이번에는, 자, 등호 입력하고, 자, B열 10행을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하는 결과 값은 9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 F4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상대참조가 절대참조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절대참조인 상태에서 다시 F4번을 한번 더자 펑션키를 누르시게 되면 혼합참조로 바뀌게 되죠 자 비열 10행을 비열 10행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자 펑션키 F4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뀌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자 자동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란소리잖아요. 즉 비열 네, 10행 자, 고정되어 있는 비열 10행을 계속 참조해라. 절대 참조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증가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혼합참조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제처럼 열, 열이나 또는 행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면 혼합참조가 됩니다. 자, 행이나 열중 하나만 절대주소로 지정하여 주소값을 고정하고 다른 하나는 상대주소로 지정하여 주소값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변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을 혼합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자, 비열 이행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열 앞에만 달러 표시를 붙이게 되면, 자, 이것은 뭐냐면, 자, 비열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기 때문에, 비열은, 자, 열은 고정시키겠다. 자 우리 열이 a열 b열 c열 d열 알파벳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열은 항상 고정시키겠다 B 열은 고정시키지만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행은 증가를 시키겠다는 라 겁니다 자 B 열 이행 앞에 열 앞에만 달러 표시를 붙였습니다 엔터 쳤어요 1 입니다 자 이것을 채우기 옵션을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값 그대로 가져오면서 증가 되잖아요 즉, 비열 열은 고정되어 있지만 행은 달러 표시를 붙여지,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웃음> B열 이행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열은 달러 표시를 붙이지 않았고요. 행에만 달러 표시를 붙였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자 열은 움직일 수 있다 열은 증가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채우기 옵션으로 밑으로만 쭉 내렸는데 자 채우기 옵션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열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B열 A열이 될 수도 있고 B열이 될수 있고 C열이 될수 있도록 자 열은 증가 가능하지만 자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즉이 행에 있는 이 행에 있는 값은 그대로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자가 나옵니다 왜이 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C열 이행 여기는 D열 이행 여기는 E열 이행 F열 이행 G열 이행 자 여기서 H열 이행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여기 1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I열 이행 여기는 J열 이행을 참지하고 있기 때문에 9라는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즉,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자, 열, B열은 고정되어 있고, 이행 값만 가져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자, 열은 고정 안 했잖아요. B열, C열, D열, E열, F열, 자, 열은 이동할 수 있지만, 이 행은 고정했기 때문에, 이 행에 있는 값만 출력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열 3행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제가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열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상대 참조 한번 해볼게요. 상대 참조. 자, 비열. 자, 비열 2행을 상대 참조로 할 겁니다. 자, 등호 입력하고, 비열 2행을 클릭하고, 아, 비열 3행을 클릭하고, 다시 한 번, 아, 비열 3행을 참조할 거고요. 등호 비열 3행. 자, 이것을 채우기 옵션으로, 자, d 열 자, 20행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비열 20편 까지 쭉 내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비열 3행 입니다 여기는 비열 3행 이죠 자 이거를 채우기 옵션으로 내렸습니다 상대 참조는 뭐라고요 참조하고자 하는 주소까지 변동 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한다 그럼 얘는 어디를 참조할까 네, 비열 4행을 참조하는 거죠 자 b자는 문자입니다 4는 아라비아 숫자 예요자 문자와 숫자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채우기 옵션으로쭉 내리시게 되면 문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숫자는 증가하는게 채우기 옵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B 열 3행에서 쭉 내렸더니 자 b는 고정되어 있고 4는 어떻게 돼요 증가했잖아 B 열 5행 증가 6행 증가 7행 증가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거지. 자, 절대참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참조는, 자, 비열, B열, 비열과 삼행을 절대참조로 바꾸겠다. 절대참조는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 절대참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비열 삼행을 엔터 쳐서 절대참조 했습니다 자, 이것을 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다 10이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 비열과 삼행을 고정시켰구나 그리고 절대참조는 채우기 옵션으로 내리, 내려도 채우기 옵션으로 내려도 증가하지가 않는구나 다 비열 3행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혼합참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행이 병합되어 있네요 자 혼합참조 혼합참조 자 혼합참조는 자 열과 행 중에 한군데만 달러 표시 붙은 것을 혼합참조라고 했습니다 자이 두가지가 혼합참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B 열을 고정하고 3행은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즉이 채우기 옵션으로 채우기 옵션으로 내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기 옵션을 쭉 내리게되면 어떻게 될까 자비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행 4행 5행 증가 되겠지 그쵸? 그럼 4행과 5행과 6행 7행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 0이라는 값이 그대로 가져오는거죠 자 행을 고정했습니다 자 채우기 옵션을 쭉 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열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3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3행 고정 3행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 그대로 가져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엑셀에서 참조하는 참조 방식이 세가지가 존재하는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참조 방식은 3대 창조다 3대참조는 이 달러 기호가 붙지 않고요.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자동 증가가 된다. 자, 절대참조는 자 열과 행 모두 앞에다가 달러 표시 붙은 것을 절대참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셀의 주소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주소값을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자, 혼합참조는 열이나 행 중에 둘중 하나만 달러 표시로 지정되어 있는 참조 방식을 혼합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이 달러 표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자 아니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셀을 특정 셀을 참조하게 되면 상대참조로 들어갑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 펑션키 f4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절대참조로 바뀌어요 자 절대참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펑션키 f4를 누르시게 되면 혼합참조로 바뀝니다 즉 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셀만 고정시키는 혼합참조로 바뀌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F4 펑션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혼합참조인데, 앞에서는 행을 고정했지만, 이번에는, 자, 열을 고정시키고, 행은 증가할 수 있는 혼합참조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상대참조로 건너오는 거죠. 자, F4번 펑션키를 누르시게 되면 상대참조가 절대참조로 바뀌고요, 절대참조가 행이 고정되어 있는 혼합 참조로, 혼합 참조 상태에서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열을 고정할 수 있는 혼합 참조로 갔다가 다시 펑션 키 F4를 누르시게 되면 상대 참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요 성적표 예제 한거 있잖아요. 자 순위 1이 잘못됐던 이유, 순위 2가 잘된 잘 이유. 자 다시 한번 수식을 비교해서 보시면 수식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위 1은 잘못됐던 거였고요. 순위 2는 잘된 거였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였어요? 자, 랭크는 수시, 순위를 구할 수 있는 함수고요. 앞에 있는 이 L4라는 것은 자, 첫 번째 학생의 평균 점수예요. 자, 두 번째 L4에서 L15까지는 자기 성적에서부터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들의 평균 범위입니다. 왜 L4가 L4도 비교해야 되고, L5하고도 평균값을 비교해야 되고, L6하고도 평균값을 비교해서, 내가 성적이 높으면 내가 등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성적이 낮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지금 이게 다 상대 참조죠? 달러 기호가 안 붙었습니다. 상대, 상대 참조인 상태에서 체육이 옵션을 쭉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아, 보세요. L열 5행 L열 오행. L열 5행에서부터 L열 16행, L열 15행, L열 15행에서부터 L열 L15행, 26행 다 증가가 되잖아. 자, 현재 평균의 끝이 어디에요? L열 15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L열 15행에서부터 L열 26행까지 값을 내과고 비교하라고 돼 있잖아. 그쵸? L열 어. 20, L열 26행부터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대 참조로 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자, 순위 2에서는, 자, 내 성적은 증가하지만, 내 성적은, 자, 우리 맨 처음에 학생에,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체기 옵션을 쭉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 L4, 두 번째 학생 L5, 두 번째, 세 번째 학생 L16행, 네 번째 L17행.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증가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이만큼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자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여기서 절대참조로 잡아주는 겁니다 l 열 4행부터 l 열 15행까지 자 절대참조로 잡아주고 체육의 옵션으로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절대참조는 네 수식이 변하지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참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어떤 특정 셀을 특정 셀을 참조하는데 열이나 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참조하는 방식을 절대참조라고 하는구나 자 엑셀의 기본은 상대참조구요 특정 셀을 고정시켜서 참조하는 방식을 절대참조라고 이야기하고요 행과 열 중에 어떤 특정 부분만 참조하는 방식을 혼합참조라고 합니다